자, 아이구야 반갑습니다 호크특구가 끝나고 지금 이제 불리나게 집에 달려왔어요 어, 밤 12시 반이구나 호호호호. 어쨌든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호쿠토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바로 캠 앞에 앉았습니다 어? 사대천사 태양 마엘 우리 마엘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아 거의 뭐 떡밥 추리해서 거의 맞췄죠 어 그러나 어떤 마엘로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 그 4,000년 전, 4대 천사 마이엘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어, 호그 독해서 써봤을 거 아니야? 내가 써본 그, 뒷담화, 어, 아, 찐 후기, 이런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살기 한번 보고 갈까요?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장를 개쎄 보이죠? 일단, 개입니다 예. 아 개성부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 일단요, 마일이 이제, 빛속속 나왔는데, 음, 스탯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어제 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관통이 119 정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얼추 120% 가까이 되는 관통력이 나왔고요. 아그 다음에, 치확도 100%가 넘었고, 치피가 220% 넘었던 것 같고, 어. 치저지방이 되게 높았어요 치저지방 되게 높았고 흡혈로도 20% 넘었던 것 같고 스탯이 되게 빵빵하게 나왔고요 얼마가 투급도 7만 넘고 생철 기준 자 그렇게 봤을 때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래 전투에 참가한 여신 종족 아군 한 명당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7%씩 어, 또 주는 피해가 10%씩 증가한다 그러면은 어, 여신 덱으로 여신 종족만으로 어, 3명이 딱 꾸리면 7.3 21% 어, 공방생 21% 증가에 주피 30% 증가까지 챙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여신 종족일 경우 딱 여신 되기다 그죠 여신 되일 경우 전투 시작시 아군 영웅에게 태양의 광휘를 부여하게 되는데 태양의 광휘란 받는 피해 마이너스 20% 그리고 PVP에서 능력치 감소의 면역 이 PVP에서 능력치 감소의 면역 부분을 어, 우리 호커독에서잘 실험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걸해 봤습니다 뭘해 봤습니까 잠식을 당해 봤어요 예, 잠식을 당했을 때 능력치 감소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치 감소에는 아예 면역입니다 여신 종족 아군 모두 좋습니다 에? 자, 은총은 뭐이이냐 태양의 은총 자신의 주피 2 0 증가 굵고 짧게 그냥 주피 2 0요거는 이제 지가 써도 좋을 거고 인연으로 넣었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연이 이렇게 된다 어, 사리엘, 타르미엘, 마엘. 이제는, 이연은 무조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스킬 한번 볼게요. 선커터. 다른 적군에게 공격, 어, 공격력 500% 열화 피해를 주는데, 열화 피해란? 아군 영웅에게 부여된 태양의 광휘한개당 주피가 30%다. 태양의 광희란? 어, 아군 영웅이 여, 여신 종족일 때, 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명다 여신 종족이면 아 90%를 받게 됩니다. 예, 90%가. 그럼 단일 딜이 상당히 셉니다. 제가 요거를 아까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생철 기준입니다. 생철 기준으로요, 일성으로 때리는데 15만, 한 15만. 근데 이제 버프까지 좀더 쌓이고 스택 쌓이고 더 받고 이러면 한 18만? 이렇게까지도 볼수 있는. 14만 정도를 일단 스타트로 봅니다. 예, 그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단단한 그런 캐릭터인데 딜은 마무리보다 더 잘한다 요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솔라레이입니다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250% 쐐기 피해를 주고 두턴 동안 흑점 표식 효과를 어, 두개 부여한다 어, 전체 기로 쐐기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흑점 표식을 어, 부여하는데 표식을 남기는 거죠 그거는 어 주피 20%를 깎아내립니다. 근데 적군 전체한테니까. 전체가 주피 20% 깎아뿌는 겁니다. 그 요거를 이제 또 싸우면 표식을 세개까지막 싸울 수 있잖아. 요 그러면 60% 주피 60%까지 깎아내리 볼수 있습니다. 요런 점이 있고요쐐기 피해라가지고 치명 터지니까 뒤 딜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궁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라이징선입니다 모든 적군의 자세를 해제한 뒤에 흑점표식을 세개 추가로 부여하고요 흑점표식 3개 그 다음에 750%의 흑점폭발 피해를 주는데 흑점폭발이란 흑점표식 한개당 주피가 50% 증가한다 흑점표식을 여기다가 막 여기서도 더 넣을 수 있었거든 총 6개까지 넣을 수 있겠고 얼마고 그러면 근데 우리 아까 호크토크 할때 흑점이 없어졌어요 었 지워졌는데 뻥 하는데 다 죽었어요 200만 터지면서 흑점이 더 있었으면 막 400만 이런 딜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막강한 전체 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세요 아까 이제 어 잠깐만 라인업 우리 아까 라인업 없었거든 제가 대본 받을때마다 라인업까지 안 나왔었어요 한번 보자고 어, 처젤 있고 와 마가리우드 지금 이딱 궁합 너무 좋거든요 아까 써보니까 마가리우드 어, 큐자크 어, 폭스타 비델리 와 좋은데 비델리 오, 그래요 사리엘도 있겠고 뭐, 천사들이 있고요 와 근타르 있습니다 여러분 근타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다 좋네요. 찬드라, 원초 찬드라, 원초 큐잭 이런 애들 다 들어있고, 오젤드도 들어있고, 무명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명. 무명 풀은 못하신 분들 무명 풀업하면 좋겠습니다. 와, 이 자식이 종족불명덱 뿐만 아니라, 기분들이 막참 좋아. 되게 좋은 놈이야. 되게 좋아. 되게! 어쨌든, 900천장일 거고, 페스티벌. 그래서 구스형 써보니까 어땠어 그냥 호쿠토크에서의 느낌 말고 실제로 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하실텐데 되게 어, 싫어서 좀 많이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음. 그 살상력 말이에요 극단적인 살상력은 얼티밋 형님한테 비하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예, 얼티민 형님이 워낙에 푹푹푹푹하는 그런 정도 딜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딴, 딴딴한 탄탄한 쪽이 들어가요 탄탄한 덱 쪽이 들어가는데도 딜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상당한 수준이다 막 얼티민 형님 딜까지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물론 뭐 이런 게 이제 다 갖춰진 피사기가 뻥 터지면 좀수치성을 봤을 때 미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올킬이잖아 그냥 궁은 올킬인 거고 오... 여하튼 딜도 잘하는 단단한 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되게 좋았고요 탄탄한데 이제 나 패전 모였으니까 좀 때릴까 이렇게 때리면 애치 기쁩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막첫 턴부터 쉘이 막 지기쁘고 일하지는 못하던데 근데 그것도 덱을 짜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더 자극적으로 덱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 어떤 여지가 있는 덱들이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상당히. 내일 생방에서 해보고 싶은 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화가 꽤잘 때려가지고 도장 깨기도 잘할것 같습니다. 스탯 잘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찐 뒷담화는 뽑아야 된다 그것도 풀업 해야 된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왜 풀업까지 느껴지냐면 뭐메타이즈좀안 쓰인다고 치자 나는 얼티밋스 쓴다고 치자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연으로 꼭 넣을 텐데 음... 그 투급 하나의 차이가, 그한 장의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업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영웅입니다 근데 이게 9 0 0천장짜리 페스티벌을 0.25%를 풀업을 마음대로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웃음> 좀 운이 받쳐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네, 저는 한, 음, 두천장? 3천장 하여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이번에 또 뿌리는 게또 상당하거든요. 3주년이잖아. 글로벌 3주년. 예, 뭐 주겠습니까? 준다, 이 말이야. 보입니까? 200 다이아? 200 다이아.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뽑기를 무료 뽑을요 어디 갔노? 한번 봅시다. 아, 자 메인 스토리 챕터 26 찰나의 평온 예, 메인 스토리가 열리게 되겠고요마엘 코스튬 나오고 얼티미 형님 코스튬이 나오는데 이게요. 호크 패스 포인트 있죠? 포인트로 살수 있는 거 거의 개 꿀입니다. 공짜로 셀사뿔수 있는 얼티미 형님 코스튬도 출시가 됩니다. 자, 페스티벌 코인 상점 열리, 열리겠죠? 예, 페스타까지. 패멀도 있고요 신규 아티팩트가 나왔습니다 여신 종족 아군 한 명당 기본 능력치 증가하는 거 좋죠 지금 딱 여신 대기 이 이제 뜰 타이밍인데 그에 딱 맞게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신규 성물이 이종 나왔죠 프레이아누나 어, 니드호그 마수전에서 자신이 단일 공격 사용시에 해당 적군 자세 해제에 보고요 예, 단일기 썼을 때 자세 해제가 붙어 있고 자신이 스킬 써서 피해 줄 때마다 아군 영웅 모든 능력치가 4% ...씩 최대 5회까지 증가했겠고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여신 종족일 경우 여신 종족 아군 영웅 한 명당 자신의 공간이 10%씩 증가하고 자신에게 여신 종족이 추가로 부여되며 개성에 영향을 받는다. 예, 본인도 여신 종족이 됩니다. 니드 호그 마수전에서입니다. 만약 이한이 문장을 뺐다면 pvp에서도 그랬을 텐데. 예, PVP에서는 여신 종족이 아니고요 니드호그 마수전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쪽 전용캐가 되겠습니다 음. 자 강모노입니다 강모노 거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 7개의 재앙 영웅 한 명당 7개의 제앙 영웅이 전체 공격 스킬로 주는 피해가 5%씩 증가한다 3명이면 15% 증가가 되겠습니다 음... 자, 각인 영웅 와이오... <웃음>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 랭크 최대치가 100에서 110으로 확장되죠. 이게 확장되면은, 아 그만큼 행동력, 맥스치 커지고, 친구수 최대치 커지고, 신규 업적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비가인 이제 멀리 눈한테 안 뛰어가고 그냥 장착 화면에서 바로 가긴 해 봅니다 코인 상점에서 코인 확인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 이거 터치하면 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뭔지 그리고 필살기 레벨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도록 좀더 편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 출석만 해도 다이아 200개입니다 200 다이아에 아 UR로 받게 되는 UR 뽑기권 14개 받는데 하나당 11법입니다. 그래서 154법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아, 역대급입니다. 154법. 그리고 뽑으면 UR로 받는 거. 그리고 뭐 이벤트 하면 이제 마엘 코스튬 좀 받는 것들 좀 있고요. 스페셜 미션 하면 마엘 뽑기권 1 0장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10법이에요. 10법. 이렇게 합해서 10법. 이거는 154법. 자 이렇게 푸짐하게 출석하셔서 받으시면 좋겠고 요렇게 받으셔서 뽑기권 상당한 뽑기권입니다 받으시고 자이런 것들 있죠 예 이벤트 있는 것들 여기 이벤트 또 가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천사의 은총 해가지고 은총 적용시켜 가지고 받는 거 있죠 어, 선멸전 벨모스랑 온초의 마신도 어, 있더라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행운 카드 어, 요거 이벤트 또 합니다 자크닥자크닥 채끼 가지고 다 받으면 되겠고요. 그 깨다 보면은 어 코스튬 코스튬 들어 있습니다. 마일 겁니다, 마일 거. 그 다음에 이벤트 보스 전 아보르 이제 갈란 조카 나오는데 이마 또 뚜들 패면요. 마엘 코스튬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마엘 의상 코스튬 그 다음 이런 코스튬들도 얻을 수가 있겠고 푸짐하게 지하미궁 시즌3 해가지고 지하미궁이 좀 이렇게 막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고 개선된 만큼 또 보상도 또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 지하미궁 좀 그랬는데 하여튼 다이아도 좀 어이고 이런 것들 좀 있네 좀 굵직한데 약간 좀 많이 주면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요거 이제 막 그, 해가지고, 교환 재료로 다이아를 또살 수도 있대요. 다이아를 산다. 이걸로. 쉽다이아긴 음, 하지만. 그 다음에 UR, 아티팩트. 뭔지 모르겠지만 살수 있고. 미궁 상자에서 랜덤으로 차크닥 터지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3주년 솔가르스 대보상 던전 전반전입니다. 뭔지 알죠? 대보상 던전 차크닥 툭 때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받으면 되겠고, 킹의 성장 재료 교환, 재료 또 교환해줘야 되겠죠? 쌓여있는, 어, 고철을 아주 귀한 보석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받아야 되겠고.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잠은다. 어, 좀 졸리거든. 이제, 이제 자고, 어, 내일, 오랜만에 좀, 막 갈진 PVP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밤들 되시고, 뽑기 내일 대박 한번 나봅시다.